600년 전에 세종당이 표준말을 북경 표준말에 맞춰가지고 28자를 만든 바람에 같은 말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는 한 달이면 주워 먹어야지 두 달까지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벤트질못누린 거야. 조상이 벌써 600년 전에 발음을 편넉스를다 만들어줬고 한자도 쓰고 그랬는데 중국말을 꼭왜 영어처럼 배우고 막 2년 3년 배우냐고 배우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이 원래가 600년 동안 바뀐 거예요. 지네들이 바뀐지 우리들이 바뀐지 몰라 아무튼 웬라이. 웬라이. 어, 웬라이인데 간단해. 원이죠 원. 원. 중말로 원수는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중발음에 원 발음이 없어. 다 왼이야. 그래서 왼수 하잖아 시끄러. 왼수. 원수하기 왼수예요. 자, 녹색인데요. 자, 아무튼 이거를 원래를 웬라이라고 하는 규칙을 오늘 가르쳐드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파닉스 읽을 수 있어. 사전 안 보고도 그냥 읽어 원래. 라인하고 읽을 수 있고 똑같은 건 저건 원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무엇인가 알고 이것만 규칙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파네스 일단 읽을 수가 있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게좀있어요자 이게 주주분데 학생 가족 몰라도 돼 한자 몰라도 돼 주부는 알잖아 주부는 알잖아 이거 그림 하자고 이거 꽃 하자고 뭐그대충 근데 다 화야 근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중국 사람도 똑같이 발음하는 거예요 이게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탕이라고 똑같은 글자인데 설렁탕, 보신탕 다 똑같아. 이동? 아이고 중삼 그냥 다 움직여. 이동 한번 그냥 다 움직이다니까. 전화기는 이동통신인데 중국말로? 어... <웃음> 없어 이동 <웃음> 통신, 통신! <웃음> 이동통신. 이동통신! <웃음> 어 그거 <그러면> 전화기 흔들어. <웃음> 자 이동! 이동 그만 막 따라하는. 자 정리, 정리. 그냥 정리한다니까. 자, <웃음> 자, 차이 차이 어, 옆 병원하고, 우리 병원하고 차이가 뭐냐? 왜 여긴 비싸냐? 자, 그 차이 차이 똑같잖아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듣고 있으면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수 있어 이제 두 시간 뒤부터는 제대로 해야지 이제 알아내라, 이제 <웃음> 자, 차이 차이 어, 이제 야, 다 알아, 선생님들 어떻게 중국말을 다 알고 있어? 야, 차이 차이 시간 나면 선생님들 가르쳐줘 농, 농민 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관광이라고 하면 돼. 중국 사람테 많은 붙이면 까예요 끝에래 마가 마입마할때마 그니까 러 여기에 꽝꽝. 꽝꽝 꽝꽝 마 꽝꽝, 꽝꽝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웃음> 어 쉽다 그치 어, 자이왕이왕뭐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왕 염소를 중말로 염소 아니야 양양 양. 산에서 산냥은 사냥 싸냥. 사냥 싸냥. 어뭐또뭐잘 그 나온다. 이거 한자 몰라도 돼. 그냥 정리. 정리. 이동. 이동. 이동. 주민. 주민. 생촌. 생촌. 세범이 왔어요. 신랑. 신랑. 신랑. 똑같아. 주변 사람 다 들을 수 있어. 가면. 신랑. 신. 어, 부만. 북쪽에서는 양, 아가씨 양. 자, 신양. 신양. 드라마 바로 나와. 신랑. 신양. 신양. 신양. 신양. 아가씨. 신냥. 미스 양. 자 신룡 양 신양 신양 드라마 보면 그냥 나와. 자 신랑 신양 신랑 신양 요두 페이지가 전부 다 한국말 중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뭐냐면 쓴다는 거예요. 자용용 신사용 숙용 다 중말이야. 용. 알겠죠? 이거 환자용 그럼 환자만 쓰는 거야. 중말도 어자 환자 환자 이거 환자야. 간병 간병 간병 똑같아 똑같아 간병하는 건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이제 이제 완벽하게 지금 90% 왔는데 여기에다 어떻게냐면 기존의 중국어 책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만 봐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놨더니 어떻게 해요. 중국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너무 여유가 생겼어. 지금 아까 세종대왕이 만든 거점 하나, 점두 개를 이 사람들은 이걸로 찍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찍었잖아요. 보기 싫었는데 세종대왕부터 또 보기 싫어서 두 개만 찍었는데 중국은 네 개를 다 찍잖아요. 글씨가 엉망이 돼어버렸데저 하나만 가지고. 근데 또 뭐냐면 아까 어떻게 됐냐면 중국말이 표준말이 없다 보니까 발음, 소리, 소리, 글자가 아니잖아요. 마오쭈 쪽이 빌려왔어요. 급해가지고. 러시아말 비슷하게 가져온 게 이거야. 알파벳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더 어렵게 해버렸어. 왜? 우리 이거 아는데 이거. 어머, 이걸 또 봐야 돼. 이거를. 이건 다행히 말이 같아서.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로켓 추진 연료체야 로켓 돌아가면 버리는 거거든 이것만 공부해 잘못됐지 그리고 우리가 눈이 한계가 있잖아 야 나면 보기도 급한데 얘도 봐야 돼 얘는 꼭 봐야 돼 본모에 잊어버리면 돼자 아무튼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색을 다 넣었어 그럴때면에 이제 성조을더 정확히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가 막혀요 이게 소이에요 검정색으로 글씨는 어떻게 나오냐면 쏠이 어, 정도 시작 쏠쏠 내려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되고 정착해서 그대로 끝까지 밀르는 거예요. 자, 마마마 사라져도 안 되고 마 힘주질 못해도 안 되고 자마마 마. 마. 목동 목동 찾아야 돼마마허 이래하지 마셔 허안돼허 몽크니션이 안, 안,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좋을 때만 허 카페 커피가 뭐예요? 카페. 되잖 그게 카페. 이를 하지 말고 카페. 카페. 검정색이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가고 녹색이 나오면 출발하는데 어떻게요? 쇽 해보세요. 쇽. 쇽. 쇽. 이게 중국말로 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쇽. 쇽. 쇽. 쇽. 주시방이 나오면 싹 올리는 거예요. 쇽. 이렇게 올리지 말고 쇽. 녹색 쇽. 농. 농민. 이거요. 잘한다. 슝슝슝, 마? 마, 오. 황색은 내려갔다 와요. 낮은 놈이야 이게. 그런데 바운스 있어야 돼. 바운스 하자. 주의자 가르게 마, 마, 마. 아, 이렇게 가르치는 태양이 아무도 없어. 전 세계도 없어. 이 바운스가 왜냐면 기존에 마 이렇게 가르치면안돼 왜? 실제로 어,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다음 말도 준비해야 되니까 얘가 끊어져. 내려갔다가 낮에는 무조건 낮에 마 시작 마. 이래도 맞아 이래도 맞아 그냥 이래도 맞아요 자마마마아셨죠와그 아. 마. 다음에 빨간 건 뭐냐면 마마 마. 근데 어디서 맞냐? 솔에서 떨어져야 돼자 흑어 카페 마마마이마 그래서 중국말이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워 <웃음> 이것이 안 맞춰지면 안 되는 게 말을 조용히 하는 사람 전혀 힘들어져 이렇게 해서 근육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2주가 걸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가봅니다 검정 거 시작 마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이 유익이 커요 마마마마마마 그러니까 구분이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꺾이는지 봐야 돼요 마마마마마마 그래서 중말로 마가 여기야 인마 엽서 마마 예? 이런 뜻이중말로 하면 안돼 마, 마. 마. 경상도 말 너가 뭐냐면 니야 경상도 말로 자자가니다마니마니 마. 마. 너의 욕하는 거야 내가 <웃음> 나한테 욕해 마워 마워 어, 나한테 욕하는 거야 알겠죠 마 마. 마. 됐어. 됐어 읽어볼게요 어 음, 이게 다 주자인데요 자주주 했다 그다음에 주주어 왜냐면 쭉 끝나고 야지쭉쭉 이제요. 너무 많은 걸 같이 해드릴게요. 왜냐면 성적이 올 필요 없어서 이걸 다 발견한 거예요. 발견. 두달전에다 끝난 거예요. 검정색 글씨는 자연 이제 여러분들만 알아야 돼 이거 나가면 큰일. 타고도 가르쳐주면 큰 <웃음> <검정> 글씨는 <웃음> 검정 글씨는 자연 불변한 뜻을 가진 모든 거는 검정이야. 그리고 녹색은 희망의 뜻을 가진 한자가 있으면 말이면 녹색이야. 빨간색은 에너지. 이거는 2년 전부터 개발했지만 빨간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검정은 자연 불변. 네. 녹색은 희망. 빨간건 에너지. 네. 에너지. 노란거은 여유. 이게 다 맞죠. 그러 그러니까 다음 바에서탁칠수 있어요. 흙! 마시면 죽겠지. 자, 허 정리 정리 여유가 있어야지. 토요일날 주말에 정리를 해. 이왕 이왕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자고 가자. 늦었어. 이왕 이왕 앞으로는 단어를 보면서 그걸 매치 시켜야 돼. 그건지 자기가 쓰는데요. 자, 주우 어? 주우 얘 예, 주인이야. 이 빌딩 주인은 좀 편해. 쭈, 쭈. 새들은 원진 힘들어. 쭈, 자 쭈, 쭈. 자이 없어야 돼. 쭈, 쭈. 살아야 되잖아. 쭈, 쭈. 에너지가 엄청나. 애도 나올 때면막크 살려고 자 쭈, 쭈. 와, 와. 무슨 요 그럼? 여 <웃음> 너여기서냐니니쭈쭈 워쭈 쭈! 쭈! 니쭈 시작 워쭈 니쭈 이렇게 쭈 이제 빨간 쯔우 뭐냐면 음악 용쯔우 스타카토를 쳐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니우쯔우니니니니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쯔우쯔워쯔워쯔 워쭈 우쭈우우쯔우주인공이쯔우오우쯔우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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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시작. 아 괜찮아요. 시작.